자 오늘은 코끼리 투어 가는 날입니다. 어, 아침 7시 지금 저희 숙소 드비앙까지 이렇게 픽업이 왔어요. 친절하게 출발 코끼리 투어 하러 출발합니다. Hello. 네. 네. 체크포노로스네 도착했어요. 아 <웃음> <오>, 분위기가. 네 <목소리도> 저거 리로 <coughs> <coughs> <coughs> uh, you can r o u take a photo like a b small bag. y o n a r r a y m e t i s t r a t i o n 다씩 털어야겠네. 이것도. 무겁다, 무겁다. <웃음> 자, 드디어 이제 설명, 긴 설명, 아주 긴 설명을 듣고 출발합니다. 많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, 잘 오, 저끼리 와아 똥, 똥, 점프! 그렇지! 아리 하면 오프 더 마우스 엄마 <목소리로> 아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근데 계속 먹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응응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새끼 고양이 아기 코끼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있잖아 어. 자 <웃음> 별리가한번 해봐요. 본! 아, <웃음> 괜찮아 요아이 그러면 안돼. 괜찮아. 안 무서워. 누가 손이잖아. 요거못 어. 잡자. Sorry. 뭐라고 하지? 본! 본! 음, 본! 본! 본! 음, 본! 아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디디는 굿 굿. 하우가 스탑. 오. 잘하네 이제 결이. 오케야 여기 두개 너무 맛있었어 이거 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이쪽으로 가면 돼 여리 조심해 리 코가 손이야 <웃음> <웃음> 와 되게 잘 어울린다 응? 응? 어 저기 코끼리 따라하고 있어 저기 약간 페이스 올라온다 코리따라오 코끼리 따라어미리를 수시로 사진을 찍어주시네 그니까 그게 그거지 사진 어몇 일을 야 Can you tell me? Totoni, Totoni. Totoni. You can't be here, baby. You can't see that cat? Like this, I show you now. One, two, t u r e s e t n e n e e 哎加步加步快点对吗对吗哎哎哎哎哎哎哎 我们昨天那个吗谁需要下去玩的有水果十拿 不要美女咱老给有们有阿里下 아, 뭐, 누어가나 왜, 너무, 깊게, 아, 그래, 아빠 주요 <estruct hurricanes> <웃음> <hoje> <wh� flare> 我们来要去找另外一只 叫Gramma 那个毛又扫人了个 r 快让开我还行起来要按着腿啊头里的头里的的快打快打哈 Gramma g r a m m 按摩按摩对按摩按摩 <笑><笑>来来来这么大的大家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만나자, 짜, 그러면 이렇게 밥도 줘요 식사 연잎밥이랑 이런 식으로, 오 여기 좋네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 상태가 잘 나와. 와우, 치킨쑥 볶음밥. 이거 맛고 보자. 맛있어요 이거. 어도 하나 더먹어요 <웃음> 이거 꼭 드세요. 이거 맛있네. 먹고 <웃음> 요아 음, <웃음> <사진 찍어주는 걸. 웃음> 수박이 그렇게 맛있어? 과일이? 어. 아. 려디 거기다. 아.